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제가 전국 카페 일주하는 것이 목표인데 빵이랑 커피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는 홍천 연봉리 제빵소 로스터리 카페인데요 생각보다 평이 좋더라고요 점심으로 한우를 먹고 와서 배부르지만 밥배와 간식배는 따로 있죠? 벌써부터 설레네요 들어갔더니 시오빵에 눈에 들어왔는데요 응? 새우 맛이 있더라고요 응?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 새우빵을 골랐어요 가격은 3,200원이네요 새우향이 확 나는데 새우깡 향이었어요 머핀 아, 케이크 종류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옆에 까눌레가 있는 모습에 바로 골랐습니다 빵 종류는 13개 정도인데 가격이 다 저렴한 편이었어요 뉴욕 메그놀리아 바나나 푸딩 달콤한 악마의 디저트가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패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다면 이거 꼭 먹어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얼어 죽어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골랐고요 평소에는 커피 하나 음료 하나 고르지만 베트남 에그 커피가 눈에 확 들어와서 골랐습니다 대부분이 수제로 만든 것들이 많았고 영상은 없지만 메뉴 사진을 볼수 있는 수첩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받고 와서 야외에서 먹기로 했어요 인스타 감성이 풍기는 곳이었어요 캠핑 의자가 상당히 편했고 콘크리트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원형 방석이 있었어요. 매각도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뒤의 공간을 잘 활용했더군요. 여기. 먹기 전에 사진 찍어요. 여기다 올려? 여기다? 음. 찍을 때는데? 찰라 본다. 이제 디저트를 먹어보았는데요. 새우 향이 확 나서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안쪽에 아, 양념이 있었어요.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부족한 맛? 새우깡 맛빵 이런 느낌이랄까? 안에 새우가 있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시큼시큼한 맛이 나면서 감칠맛과 풍미가 상당하더군요 커피 원두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정말 잘 볶았다? 이거 1회 리필 된다고 하는데 빨리 먹고 더 먹고 싶었어요 베트남 에그 커피 그 가게 맛집이었습니다 에그 비린맛도 안나고 부드럽고 중독성 있었어요 위에 계피가루인데요 저는 계피 싫어하는데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커피에 정말 많이 신경쓴 것 같았어요 까눌레는 겉은 바삭 속은 쫀득한게 아메리카노랑 먹기 딱 좋았어요 아메리카노 드신다면 이거랑 꼭 같이 드셔보세요 여기는 공간이 넓지 않지만 사진 찍을 곳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중간에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찍 사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사진 인쇄가 가능한데요. 와 이거 대박이더라고요. 우리 이리커플도 인증하고 왔습니다. 어 이렇게? 뭐였어 됐어? 몇개 들어봐 여기 여기 어디? 응. 여기? 응. 여기? 응. <웃음> 미쳤어 미쳤어 그래. 책방이 있는 룸도 있었는데요. 어, 여기 그림도 어, 있더라고요 어, 소소한 어. 것들을 찾아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천장에 물고기도 있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종도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좋았어요. 돌에 웰시코기도 있었어요. 화장실에 섬세하게 잘 꾸며놨더군요. 여기는 일몰 전에 가서 밤에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덕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밤에 와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리필을 받았는데요 컵도 바꿔서 주셨어요 바쁘실 때 제가 리필을 받았는데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저 컵에 음료가 있으면 오로라 색인데 신기해요 저는 카페 가면 이런 섬세하고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게 먹고 밖에 갔는데 옛날에 보던 것이 있더군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참 재미있게 놀고 갔습니다. 예.